보기 포기,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고, 테이블 이름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가구번호 지역수입액 지출액 저축액을 적어 주겠습니다. 가구번호를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기본 키를 눌러서 기본 키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형식은 텍스트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IME 모드에서 0 숫자 반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가구번호가 A003에서 한글 없이 영어로만 적히기 때문에 0 숫자 반자를 적으면 입력이 편해집니다 지역은 텍스트인데 IME 모드가 한글로 설정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입액, 지출액, 저축액은 금액이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을 통화로 바꿔주겠습니다.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값을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입력이 끝났으면 닫기를 눌러서 테이블 1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겠습니다. 테이블 표시창에 테이블 1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닫기를 눌러주겠습니다. 테이블 1에 별 모양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1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를 쿼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처리 조건에 2번부터 5번까지는 테이블에 없는 필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옆에 빈칸에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확대 축소를 해 주시고 글꼴을 적당한 크기로 키워 주겠습니다 그다음 필드명을 입력하지 않고 바로 수식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액 빼기 저축액 적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필드명이 액세스에서 자동으로 expr1이라고 적히게 됩니다. expr1을 식생활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옆에 빈칸을 클릭해서 잡비, 콜론, 수입액, 빼기, 지출액을 적어주겠습니다. 옆에 빈칸에는 앵겔지수, 콜론, 식생활비, 나누기, 지출액을 적어주겠습니다. 조건에서 엔겔지수는 퍼센트로 표시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속성 시트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속성 시트가 만약에 안보이시면 상단에 디자인 탭을 누르시고 속성 시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형식에서 백분율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옆에 빈칸에 판정을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콜론 뭐뭐 면이기 때문에 IIF를 적겠습니다. 가로 열어주시고 엥겔지수 미만이기 때문에 작다 라고 적어주겠습니다. 79%는 퍼센테이지를 적으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0.79로 바꿔서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 콤마 상류층 콤마 하류층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품은 전체를 블럭 씌우고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겠습니다. 하류층 전체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0.79를 0.9로 바꾸겠습니다. 상류층을 중산층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79 미만은 상류층, 90% 미만은 중산층, 90% 이상은 하루층이 완성되었습니다. 쿼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입력했기 때문에 닫기를 누르시고 저장 예를 누르겠습니다. 쿼리 이름은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를 누르고 폼 디자인을 누르겠습니다. 폼의 오른쪽 경계선을 19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고 가구 번호에 A 또는 B를 포함하면서 수입액이 300만원 이상인까지 적어 주시고 Shift 누르고 엔터를 쳐 주셔야 줄이 바뀝니다. 상단에 형식을 클릭해서 글자 크기를 16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두 줄로 나오도록 바꿔 주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고 목록 상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쿼리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가구 번호 지역, 수입액, 지출액, 저축액을 더블클릭해서 넣어주겠습니다. 다음 가구번호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열너비에 변경이 필요 없으면 그냥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마침 누르시면 됩니다. 목록 상자에 레이블을 클릭해 주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오른쪽 속성 시트에 형식 탭을 클릭해서 열 이름을 예로 바꾸겠습니다. 보기 폰 보기를 눌러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크롤 바가 나오는데 조건을 주지 않아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스크롤바가 나오는 겁니다. 스크롤바가 나오지 않도록 조건을 줘보겠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고 목록 상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속성 시트에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행원본을 클릭하겠습니다. 점점점을 클릭해주시고 가구번호에 A 또는 B를 포함하면서 라고 했으니까 가구번호의 조건란을 클릭해 주시고 별, A, 별 적어주시고 한칸 띄우시고 O아라고 적습니다. 한칸 띄우시고 별, B, 별이라고 적어주시면 A 또는 B가 됩니다. 엔터 쳐주시거나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Like라는 문장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A를 포함하거나 B를 포함하는 가구 번호를 모두 추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 포함하면서니까 같은 줄에 수입액 조건을 클릭하셔서 크거나 같다 3, 0, 000, 0, 0, 0, 0, 0을 적어줍니다. 가구번호가 A 또는 B를 포함하면서 수입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료를 추출하게 됩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예를 눌러 주시고요 보기에 폼 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스크롤바가 사라진 걸볼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스크롤바가 나오면 안됩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눌러 주겠습니다 하단에 아래쪽 경계선을 드래그해서 공간을 키워 주겠습니다 디자인 탭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약간 오른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적당히 드래그해 주시고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레이블을 선택해서 리스트박스 조회시 작성된 SQL문을 적어주시고 회색 네모 점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대충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회색 네모 점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모든 항목이 선택되도록 크게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정렬 탭을 누르시고 맞춤을 누른 다음에 왼쪽을 눌러서 왼쪽을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 크기 공간을 누르시고, 가장 넓은 너비에 를 눌러주겠습니다. 형식 탭을 누르시고,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하겠습니다. 리스트 박스 조회 시 작성된 SQL문을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를 16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위아래 크기를 자동 크기로 맞추고 싶을 때는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끝은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크기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상자에 SQL문을 적기 위해서 목록 상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행원본을 클릭해 주시면 셀렉트 문 전체가 블럭 설정됩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한 다음에,는 다운표 적어주시고,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 다운표를 눌러서, 다운표 사이에 셀렉트 문이 들어오게 합니다. 홈탭을 눌러서 보기에, 폼 보기를 눌러서 SQL문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 줍니다.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목록 상자에 스크롤 바가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줍니다. 텍스트 상자에 테두리선이 파선인데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 해주시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형식 탭에 도형 윤곽선을 검정 텍스트 1로 선택하겠습니다. 선 종류는 파선을 해주겠습니다. 홈 탭에 보기 폰보기를 선택해주시고 확인해보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시고 상단에 여백이 없기 때문에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위쪽을 60으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위쪽 여백이 6cm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회색 음량이 들어가 있네요. 인쇄 미리 보기를 닫게 해주시고 보기에 디자인 보기 해주시고 본문을 클릭해서 형식의 대체 행색을 색없음 또는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해주시면 이제 문제없이 모든 내용이 잘 나왔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해주시고 폼의 작성이 끝났기 때문에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예를 눌러주겠습니다.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합니다. 판정 가구번호 지역 수입액 지출액 저축액 식생활비 잡 B 엔겔지수를 더블클릭해서 넣어주겠습니다. 다음 판정을 더블클릭해 줍니다. 다음 같은 판정안에서 엔겔지수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했기 때문에 엔겔지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요약 옵션을 클릭해서 수입액, 지출액, 저축액의 합계와 평균, 식생활비, 잡비의 합계를 선택해주겠습니다. 확인, 다음,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클릭하시고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판정 머리글의 판정은 아래로 드래그해서 본문으로 넣어주겠습니다. 크기는 세 글자가 나오기에 문제없는 크기로 조금 줄여 주겠습니다 보기에 보고서 보기를 하면 세 글자가 잘리지 않고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에서 계속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가구 번호가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가구 번호를 선택해 주시고 왼쪽으로 땡기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크기, 가장 좁은 너비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에, 보고서 보기를 해서, 가구번호가 잘리는 곳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계를 가구번호가 있는 방향으로 옮겨 주시고,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이 부분도 딜리트를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총합계도 딜리트를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은 보고서 바닥글로 내리겠습니다. 방향키 오른쪽으로 학계와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총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문제지와 같이 항목을 위치시켜 주시고 크기를 조절해서 보기 보고서 보기에서 잘리는 곳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정렬 맞춤을 적당히 해 주시면 됩니다. 식생활비까지 반복적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엔겔지수를 블럭 씌워서 맞춤. 가장 좁은 너비에를 해 주시고 맞춤 오른쪽을 해 주겠습니다 식생알비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붙여넣기 해 주겠습니다 식생알비의 복사본을 식생알비의 오른쪽에 위치시키고 잡비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 식생활비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속성 시트의 데이터 탭에서 컨트롤 원본을 잡비로 바꿔주겠습니다. 판정 바닥글의 식생활비를 잡비로 바꿔주겠습니다. 잡비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항목을 이동시켜서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한 줄씩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맞춤 아래쪽이나 위쪽을 해서 한 줄의 수평을 맞춰주시고 빈 공간은 완전히 위로 올려붙여서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금액의 항목만 범위를 씌우시고 속성 시트의 형식 탭의 형식에서 통화로 바꿔주겠습니다. 소수 자릿수는 0으로 바꾸겠습니다. 앵겔지수를 선택하셔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바꾸겠습니다. 총평균도 범위 씌워서 소수자리수를 0으로 바꾸겠습니다. 보고서보기로 페이지 머리글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문제지와 비슷하게 위치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보고서 머리글에 제목을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형식 탭을 누르고, 글자 크기를 16으로 하겠습니다. 밑줄을 선택해 주시고, 글자는 검정 텍스트 1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하신 다음에, 크기 조절점을 오른쪽 끝에 맞춰 주겠습니다. 보고서 머리글에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을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레이블에 작성 일자라고 적어 주시고 한칸 띄워서 콜론을 적어 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에는 는 데이트 가로 열고 닫아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크기를 줄여주시고 작성 일자를 오른쪽으로 좀 붙여주겠습니다. 보기 보고서 보기를 해주시고 작성 일자에 도형 윤곽선이 있습니다. 도형 윤곽선이 있는 다른 곳이 있다면 보기 디자인 보기 해주시고 형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투명으로 도형 윤곽선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디자인 탭을 누르시고 선을 클릭하겠습니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 주시면 직선이 그어집니다. Ctrl+C 컨트롤 Ctrl+V를 컨트롤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방향키로 위치를 옮겨주시고요. 오른쪽에서 선이 포함되도록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앵겔지수를 빼기 위해서 Shift키를 누른 상태로 앵겔지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만 두 개가 선택이 됐죠 이제 Ctrl C 판정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Ctrl V를 해주겠습니다 선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Ctrl C 복사해주시고 보고서 바닥을 클릭하신 다음에 Ctrl V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주시면 됩니다. 보기 보고서 보기를 눌러서 이상한 곳이 없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회색 업령을 없애기 위해서 보기 디자인 보기 해주시고요. 본문을 클릭하시고 형식 탭에 대체 행색을 클릭하신 다음에 색 없음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판정 바닥글을 클릭해 주시고 대체 행색 색 없음을 누르겠습니다. 전체 항목을 블럭 씌워서 형식 탭에 글자 색을 검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본문에 판정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속성 시트에서 형식 탭의 맨 아래에서 일곱 번째에 있는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바꾸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에서 최종적으로 이상한 곳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상단에 페이지 설정 위쪽을 60으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인쇄 미리 보기를 닫아주시고 보고서 닫기 해주신 다음에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